하위라는 때. 엄마 맘마 먹는다 양내꺼양 치사하게 굴지 말고 나도 좀 주게. 너가 나한테 참참참을 이기면 닭가슴살 한 개를 줄게. 오케이? 따뚜, 봐. 참참참? 나한테 닭가슴살 진지하게. 진지하게 해. 네가 나한테 이기면 닭가슴살 하나 준다고. 아니, 손 쓰지 말고. 자, 따뚜야. 따도야 자, 봐. 따도야 응, 따도 봐봐. 하 봐봐! 아 하트야! 봐봐! 자. 자, 참! 참! 자, 자 봐! 자 봐! 집중해! 집중해! 집중해! 집중해! 집중해! 집중! 집중! 참! 봐봐! 야! 집중해! 집중! 아우 개빡쳐! 아유 화내지 말고! 집중해! 집중! 참! 참! 아 아악! 아! 어. 아유, <웃음> 눈이! 참참참 너가 졌으니까 엄마도 한입 먹을까? 참참아 미리하면 안돼 미리하는 건안돼참참참오 이겼어. 잠잠잠. <웃음> 봤어? 방금? <웃음> <웃음> 나. 밖에 엎으면 어느 동이 가위게 맞춰 봐. 이건 또 무슨 게 소리야? 너도 어, 찾아보지 <웃음> 말고. 가위 어느 쪽에 가위 어느 쪽에 맞춰봐 왜왜 왜 신났어? 야왜 신났어? 왜 빙글빙글 왜 도는데? 너왜 빙글빙글 왜 돌아 얘 무슨 일이었어? 혀 다하다고? 너 이거 먹었지? 야 솔직하게 말해 너 여기 왜 이렇게 한입 비어 있어? 어? 너 여기 왜 비어 있냐고? 키읔 이거 시 뭐야? 먹었대! 놀자기너희 의리도 없는 시키야. 오늘 밤 너의 꿈속에 나타나서 하나 남은 소고기를 내가 먹을 것이야. 홍고자 말고! 몰래? 자, 아아 어때, 맛있어? 봄도 한이 먹을래? 어머, 우리 소리도 우리 소리, 소리, 소리 아까 김아 맛있어 응모간